예, 안녕하세요 저기 이거 마늘 그 면역력이 좋대 잖아요 마늘이 그래서 마늘김치 담으려고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혼자 담고 김태기야 식초물을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일반 식초 뭐 2배 3배가 아니고 그냥 보통 식초예요 식초 물로 이그그 그, 그 마늘 아린 맛을 다 빼야 돼 충분히 위에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부어서 한 5일 정도 놔두면은요 아린맛이 거의 다빠뜨라고 5일 있다가 봅시다 자 이렇게 마늘이 잘 삭았어요 한 15일 됐어요 사은제 아유 이게 식초만 부어놨는데도 이게 잘안 삭네요 이게 1 0에다가 15일 난, 놨어요 밟혀서 일단 놓고 파 이게 요한 단이에요 이게 한 단인데 5,500원 줬어 와 너무 비싸 파를 숭동숭동 썰어갖고 액젓 액젓 한컵 정도만 넣을 거에요 일단은 올리고당도 넣어보고 이 정도 아, 깨소금 한두 두 스푼 정도 두 숟가락 여기는 여기 찹쌀풀인데요 제가 찹쌀풀을 이렇게 연하게 썼어요 그래서 좀이게 마늘은 국물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니까 좀 이정도 불 거요 예 이제 좀더 고춧가루 이 마늘은 간만 맞으면 먹어요 뭐 특히 뭐 특별한 거 많이 들어갈 거 없어 고추가 좀더 넣을까? 액젓을 좀더 넣고 여기에는요 소주도 좀 넣어줄 거예요 이게 오래 두고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변질되지 말라고 소주 소주 어, 100 200ml 180ml 정도 들어갈 수 있어 소주 마늘을 부어서 이 마늘이 한 끼에 어? 이게 두 쪽이나 이렇게 세 쪽씩 먹으면 건강에 엄청 좋대요. 면역력 있는 이게 마늘의 면역력이 좋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담아 놓고 어, 두고두고 내년 여름에 먹으려고 이렇게 담아요. 이거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싱싱하라고 이 당원을 당원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이 정도. 이 당원을 넣어주면 어 저기 뭐냐 저기 무, 무도더 아삭아삭해요. 이러면 이제 끝났어요. 우리 이거 이거 저기 지금 바로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안전히 그냥 푹 삭은 다음에 먹으면은 더 맛있어요. 국물이 이렇게 이렇게 잘다 이렇게 있어야 돼. 그래야지 마늘이 국물에 확다 잠겨야 되니까. 여기 파를 파를 조금 더 넣으면 좋은데 파가 너무 비싸갖고 이게 진작 담아야되는데 좀 늦었어 이게 국물이 좀더 많아야되는데 좀더 해야되겠다 액자 조금 더 붓고 물 조금 더 부서주고 이렇게 국물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자라를 이 물로 깨끗이 이렇게 헹궈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야 돼 국물이 좀적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. 하나 먹을까? 음. 됐다. 이렇게 꼭 눌러주면 음, 우거지가 안 생기고. 그 우거지? 응. 음. 뭔 우거지? 아니, 저기가 우에 골바닥 안 끼고 좋아하는게 이렇게 해서요 이제 어, 날씨가 좀 서늘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밖에 시원한 데다 놓고 먹을 거예요 안그러면 김치냉장고다 넣어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식초 마늘 삭힌 식초물인데 이게 그 비트 그 물엿 그거는 김치 담는 데다가 너무 좋겠어요. 내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. 지금 생각이 났어요.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식초물이니까 마늘 또 향도 있고 하니까 아 음식 하는데 다용도로 이렇게 써도 돼요. 이거 피클 할 때도 넣고 넣어도 되고, 음 알아서 쓰세요. 오늘 감사합니다.